휴식이 필요한 날 당신의 온도를 높이다. 벨레스 오리논 찜질팩 물을 가열하여 사용하는 온열찜질팩 최대 77.4도 집중 온열 자극으로 피곤하고 뭉치는 어깨에 뜨끈한 찜질 허리를 따뜻하게 피로한 발을 따뜻하게 다양한 액세서리도 전신 찜질 가능 슬림한 디자인 옷 속에서도 감쪽같이 티 안나는 따뜻함 부드러운 극세사 감촉과 몸을 편안하게 감싸는 밀착력 물세탁이 가능한 소재로 편안하게 감싸주는 따뜻함 벨레스 히트팩